너왜 클리어 할것 같아, 이상하게. 괜찮겠어요? 야, 이게, 야, 큰일 났다, 야. 막힌 것 같아. 아, 아니지? 아, 아니다. <웃음> 아, 지난번에 1 0만원 치자고, 여러분 100만원 나눠주면 기억나죠? 이번에도 100만원 정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쿠 반갑습니다자 형이 무슨 광고를 하나 받아왔는데 여기 무슨 뭐 양긋한 것들이 있는 이게 뭐 그렇게 살벌한 게임이라던데 이 살벌한 이 게임이 왜 살벌하느냐 게임 개발자가 니네 함께 볼래 자서가 이 그런 스타일의 게임인데 전 세계서 에 이걸 클리어한 사람이 2%밖에 안 된대 2%. 형이 원래 모바일 게임 했다면 뭐 상위 1판에는 항상 들어가니까 요것도 뭐 모바일 게임 이렇게 되지 않겠나, 이 말이야. 어? 자, 오늘 요 게임 10&10. 바람 조심하세요. 10&10인데. <웃음> 아, 오늘 이 게임 다운로드 링크 영상 설명란에 있고 고정 댓글에도 뭐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해보자. 뭔데? 뭐 양떼 가입. 뭐 일단 뭐야. 1위 쪽에 가입해보자. 가입된 것 같고요. 꺼내기. 선택지를 스타일 3개를 꺼낸다. 아, 이거 광고 보고 뭐 뭔가 하는 거다. 이거는. 그지? 일단, 일단은 오케이. 나 광고 안 보고 깨볼게. 뒤로 가기. 랜덤 섞기. 오, 이런 것도 광고 보고 한세번 정도 찬스가 있는 것 같고요. 오, 일단 색깔. 오케이. 지금 천체적인 두뇌가 돌고 있거든. 테스트 삼아서 이렇게 세기도 한번 해볼게요. 요거 요거 요거. 어, 오케이. 뭐야 이거? 간단한 게임인 것 같은데? 똑같은 색개 누르면 되는 거 아니야? 오, 끝났나? 어? 어세 개를 못 누르네 아, 잠깐만 세 개를 못 눌러요 제가 야, 요 뒤에 막 가려진 거 누를 수 없나 뒤에 하면 세개 되는데 그지일마만 없으면 어 잠깐 자, 일마가 여기로 내려왔어 일마가 여기로 내려왔고 와 이게 굉장히 야, 두뇌 게임이구나 형이... 아니 제 형은 레지컬이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피지컬보다 레지컬이 더 좋기 때문에 오늘 상위 2판에 들겠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개를 치아뿐 거야 치았는데 그게 인벤토리로 들어갔네 그리고 색이 예쁘고 어 잠깐만 아까로 이렇게 이렇게 색이 됩니까 이거, 어, 이건 클릭이 안 되는데 잠깐 해볼게 아아야 됐다 이 상자가 뭐 하는지는 알겠다 그치? 요 안에다 넣어놓고 거기다가 맞춰서 뽑을 수도 있어요 척척 뭐야 뭐 끝났는데 야 내가 내가 상이 이빨을 들은 거야? 는아니고요 보니까 튜토리얼인가 보다. <웃음> 이게 이제 본 게임인가 보네. 만만한데? 봐봐. 야, 옥수수 3개, 종 3개. 이거 어렵나? 어, 아, 내가 잘못 눌렀다. 야, 저, 저, 장갑이 두개밖에 없었구나. 어. 야, 너무 쉬울 것 같아서 형이 일부러 실수해주는 게좀 긴장감 주라고. 야, 뭐 이거 뭐. 야, 장갑 나왔다. 아, 그 위에 끌그 패를 걷으면서 밑에 패가 나와가지고. 폐가 잘 뜯다 이 말이야 칠대제일 우리 익숙하잖아 차크닥 차크닥 함치지야내가 없어지는 그런 거네 껌이지 바로 봐 없었던게 딱 보이잖아 밑에 폐까지 볼줄 알아돼요 야 지금 형은 지금 천리안으로 밑에까지 다 스캔하고 있어 봐봐 여기 양동이 세개있지 이런걸 미리 봐놓는다고 착착착 보이지 지금 광고주님 이, 이게 어렵나고 너 착착착 저어누르세요 지금 어? 어어 아, 어 아, 아, 아, 아, 살살 안보일려고 시작하는데 아, 아 보여요 보여요? 일단 위에서는 막혔고 아! 오! 야 이게 야, 여기 야, 야. 밑에 봐봐 여기 밑에 탁탁탁 탁, 탁. 봤나? 아 야, 이제 알것 같아 이 게임 알것 같다 끝났다 나 역시 야 이게 또상위 2포에 또 들어간다고 내가? 자 봐봐 어어 어... 할수 없거든요, 지금. 그지? 그럼 얘를, 야, 이게 천재인데. 얘를 일단 빼. 넣으니까 뭐가 나왔다. 뒤에 있는 옥수수가 드러났다. 그래서 옥수수 클리어. 유튜브가 오늘 트아야 되겠네. 이거 2%밖에 못 깼대. 이걸 거를이못 깨? 이게 스테이지 딱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요 이거 한 판을 못 깨냐고? 오? 어? 막힌 것 같은데? 자, 종을 드러내면, 종을 드러내면 뒤에 드러나는 애들 폐가 4장이 드러나거든. 그지? 그 4개는 지금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볼줄 알아야 되네. 클리어할 수 있어요. 봐봐. 종을 빼. 종을 빼. 인벤 아직 괜찮잖아. 실도 빼. 그럼 당근대 부제. 차크닥 봤나? 어, 봐봐, 이게. 이또 운이 따라주거든, 형이. 운도 따라주다 보니까 뽑기 운 같은 거거 이거는. 뽑기 운이. 따라... 와, 야, 임마. 이 우유 하나 드러내면 뒤에 장갑이 막우르 어, 잠깐만, 근데 인베이좀 너무 많이 찼거든. 할수 없다. 우유 빼고 장갑을 제 낄게요. 장갑 제 끼고. 와, 어 아슬아슬했다. 꽉 차면 끝나는 것 같거든, 내 생각에. 딱 그런 느낌이잖아요. 뭐, 이걸 뭐, 인베는 확장해 줄 것도 아니고. 이게 꽉 차면 실패인 것 같아. 그런 거 캐치가 빠르거든. 와, 처음 하는데 클리어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봐봐! 봐봐, 이게, 봤지? 봤나? 아이, 우유 이기 우유 두 개, 옥수수 두 개, 종두 개, 불두 개, 다두 개네? 자, 요거 드러내면 어떻게 되노? 뒤에 종 나오잖아, 그지? 그지? 그럼 종클리어다이종 클리어. 그러면서 우유 클리어. 야, 이거, 와, 이거, 야, 쾌감, 방금, 방금 답답한 거싹 내려간다, 지금. 쾌감까지 야, 불 클리어. 어? 아? 이거 한번 써볼까? 이렇게 하면 삼지창 사지창이가 이거 하여튼 이거 한번 써볼게요. 차크닥 아 열로 내려오네 열로 내려오네 차크닥 차크닥 해결했지 막혔나? 자 막혔거든요. 얘를 들어내고 드러내고. 이거 들어내고 드러내고 두개두개 들어내고 두개 그럼 봐봐 부츠 세개완성되제 지렸는데? 이거 하나 드러내면 실, 실 완성. 우와, 슬슬했네. 어, 야, 무섭다. 자, 요거, 됐다. 인벤츠로 들었다. 너왜 클리어 할것 같아? 이상하게. 이거 너무 희호이네 클리어 보면좀 이거. 어? 괜찮했어요 배추, 배추 되잖아. 야, 이거 난 뒤에가 다 보, 야, 하하하하하하. <웃음> 요거, 요거 드러내고요. 불 만들어졌지? 와, 슬슬하네. 와, 어, 이거 되고. 와, 야, 나 이거, 야, 이거 된다. 와, 미치겠는데, 오늘 기분? 야, 옥수수 완성. 인벤츠로 들었고. 오케이? 진짜 농담하네. 지금 딱한 첫, 첫 번째 트라이거든? 한 번만에 게임고 유튜브 오늘 제목 뭐 어떻게 나가야 되노? 세계 상위 2% 한 번만에 들어가는 뇌생남, 어? 뇌생남 구세로. 간단하네, 게임이. 야, 이게, 야, 큰일 났다, 야. 야, 진짜 이거, 아니, 막힌 것 같아. 막혔거든? 여러분도 한번 봐봐봐. 지금 진짜 막혔어. 자, 근데 막혔을 때 어떻게 뚫어나가는지 모바일 유튜버의 발음 자세를 보여줄게요. 바로 뽑긴 거라. 알겠지? 요 장갑 뒤에 누가 숨어있지 아직 모르잖아. 이 뒤에. 이것도 하단의 전략이에요. 원래 운 좋은 사람들은 쿨하다고 이렇게! 어? 개삽됐다. 개삽됐다. 이게 너무 관련이 없는 애들인 것 같은데. 이거 한 장을 까봐야 됩니까? 야, 진짜 이게 뽑기네. 완전 뽑기 시스템이네. 이거 한장 까봅니다. 아! 아니다! 야! 해안에 떠올렸다 요요요 요, 요 뒤에 솜이 하나 있어가지고 요 솜을 밑으로 넣고 요 붓을 넣고 우리 운으로 안가 실력으로 간다 이거야 와 놀라운 게임이네 이거 자 요거 하나를 없애기 위해서 이두 장을 쓴다라는 느낌인데 되도록 이걸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최대한 나중에 쓰도록 하고 써야 되나? 아 아니지? 아 아니다 아 아니지 아 아니다는 뭐지? 아아 아, 봤다 봤다 자 요거 요거 요렇게딱 들어가야 부사지니까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요거 봤나 지금 어? 카타르시스 있다 이거 게임 이거 야이 개섭됐는데? 야, 개섭 야 이번엔 진짜 막힌 것 같아 아 아니다 자 장갑 장갑 아인벤줄로드는거 봤나 야 우리 인벤 정리 좋아하거든 자 요렇게 되면 요거 한장 빼면서 종 3개 클리어 가능하죠 요거 한장 빼고 종 3개 클리어 오케이? 야, 이 뒤에 두께가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 모르겠네. 나 이거, 설마, 뭐, 그런 거 아니죠? 자, 당근대제, 당근 3개, 오케이? 배추 3개 지금 가능하고, 최대한 이걸 안 쓰면서, 쓸게요. 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웃음> 쓰도록 하고요 일단, 실만 요 자리 넣어놓으면, 불 3개를 만들 수 있긴 한데, 인벤 자리 없어요. 아! 내가 뭐라 하노? 우유, 봐봐. 우유 차 크닥 들어왔지? 우유, 우유. 우, 우유, 좋아, 우유. 좋아. 자, 아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오케이, 불 내려고 붓붓고 지렸다 방금 와 내가 나한테 지려버렸어 이게 되겠다 양동이 내려오고 실실실실 실, 실. 실, 실, 실은 실 안되잖아 실 실에서 끝나야 되잖아 와 이거 진짜 막힌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내가 진짜 할수 있거든 근데 한번 내가 실험 해봐야 될것 같은 게요거 내리고 이렇게 두칸 남았을 때 이게 세 개가 되는지 그러니까 하나 불 들어가고 아 안되는구나 안되네 실험해본가요? 어. 꼭 세칸은 있어야 뽑을 그수 있네요 광고 한번 볼게요 부활 불뽑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오케이 아 어, 보였다 보였다 톡톡톡 다크닥 톡, 톡, 좋구요 톡톡 톡, 차크닥 좋고요 야, 이쪽 끝났는데? 나 광고 한번 봐도 쳐주나? 상이이혀 쳐주는 건가? 안 쳐주는가? 어, 요거는 제가 뽑기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도저히 답이 안 나오거든? 요거 한장탁 빼면 당근 나왔네. 아, 맞춰진다. 차크닥, 차크닥, 차크닥, 차크닥. 오케이? 야, 이거 많이 없어졌다 지금. 야, 이거 클리어 하는 것 같은데? 이걸 한번 까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투 당근에, 아, 불이 나왔군. 하나 더 까볼게요. 아 옥수수는 너무 난데없어. 옥수수 한번 더. 아, 이거 일부러 못 깨게 해놓은 거지, 이거. 어? 광고 한번더 보겠습니다. 자, 무료로 섞기 촥. 야, 씨. 뭐야, 이거? 우유를 하나 집어 넣으면 양동이 두개 나오긴 하는데, 그거를 자리가 어딨어. 이거 자리가 있겠나, 니 같으면. 당신의 지역은 여전히 4위의 랭킹준. 아, 내가 처음에 고른 지역이, 아, 양떼가 뭔지 이제 이해했다. 아, 길드네. 우리 길드인데, 와, 결국 실패네요. 한번더 트라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빡 스피드로 할수 있겠거든. 아, 이제는 완전 뭐. 개 빠르죠? 자, 어, 꽤 많이 왔죠? 뭐, 거의 녹화시간이니까 한 시간이 다 돼가네, 씨. 와, 이거 깰수 있겠나요, 여러분? 이거, 이거 플레이 해보고, 혹시 깬 사람 있으면 꼭한번 알려주세요. 제가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마지막 패한번 섞으면서, 차크닥. 어, 야, 이게 풀릴 수가 있구나. 어? 아, 바보야, 씨. 너무 세 개가 딱 보이는 바람에 내가 너무 흥분해버려. 아, 이거 백, 백할수 없을까? 아나 지금, 씨. 자, 부활. 와좀더 들어갔다 좀더 들어갔는데 요정도 남은게 어느정도 뭉친지 두께를 모르니까 내가 내가 지금 한시간째 똑같은 그림 아우 떻게우뜨거잡 슬라우라 고와 카우 야 진짜 조금 남은거 같은데 이정도면? 야 이거 또 봐버렸니? 됐지? 배추되고? 요거 가위인거 같거든 봐봐 빨간색 티놓은거 가위 맞거든? 야 봤나 이제 막 눈만 보이도 뭔지 알아만 본다 이거를 아 이것도 어떻게 해야되노? 야 되겠다 되겠다 붓. 아사발리 뽀개고요 이렇게 2대고3대고아 어! 자리가 없지 뭐 어... 야야형몇번더드라이 야. 하면 깨겠는데 내가. 내가 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어? 요 게임을 전 세계 99% 사람은 못 깬다 요걸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게임이거든요 내가 오늘 멋진 모습 보일 뻔했는데 여러분들이 보기에 아형 그게 안 보여? 답답하다 한번 해봐봐 <웃음> 네가 한번 해봐봐 <웃음> 해보고 혹시 깨는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생방에 놀러와서 자랑 한번 하세요 게임 설치는 영상 설명란 고정 댓글에 넣어뒀으니까 한번 도전해보면 좋겠습니다 구! 빠이 <웃음> 와 진짜 개빡친 놈이니까 <웃음>